블랑쉬의 외형적 특징은 긴금발머리와 밝은 푸른 눈을 가진 창백한 여성의 엔티티로 보이지만 성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유성애적 성향을 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하얀 드레스와 정장 보석 장식물을 즐겨 착용하며 안경 쓴 모습은 방문자들에 의해 이따금씩 목격됩니다. 블랑쉬는 행롬 레벨 906의 도성관 관리인으로 도서의 분류, 청소, 장문을 즐기며 새로운 방문자들을 기다립니다. 보도할 뿐만 같은 블랑시는 백룸의 승용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한줄기에 빛이 되어주는데 내면의 취해 작은 위안, 따뜻한 차한 장과 간단한 대화는 방문자들의 정신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밖에도 블랑시의 다양한 능력들은 백룸 레벨 9 0 6에 한정되어 있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오버밸런스에 가까워 레벨 내에서 블랑시와 적대하는 행동들은 자칫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고 호기심과 공손함을 중요시하는 블랑시에게 적절한 매너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그너스 아카이브에서 퇴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블랑시의 도서 중한 권을 선물 받았다면 언제든 시그너스 아카이브에 방문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블랑시는 차와 도서, 애완동물 중 고양이를 특히나 좋아하니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선물한다면 호감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블랑쉬에게 지심을 담아 정중하게 부탁한다면 블랑쉬는그에 합당한 응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